유 아. 고치 <웃음> 오늘은 저희가 뭘할 거죠? 오늘은 응. 아그 누가 숨죽여 먹냐 <웃음> <웃음> 아 숨죽여 먹냐 데시벨을 50을 넘으면 안 되는 먹방입니다 3번을 넘으면 밥을 뺏어가요 그렇죠 못 먹어요 응. 그래서 저는 다잘 먹을 자신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 명씩 조용하게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주시죠 밥 주세요 아니 나를 이렇게 밥을 굶겨놓고 소리도 내지 말고 잠깐만 이게 50만 안 넘으면 되죠? 음... 자,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먹을게요. 음, 이게, 이게 가만히 있으면 34 되네. 시작! 어차피 탈락한 거자 먹지 아이씨 그렇죠. 탈락한 거아이야 아, 이거 먹으면 벌칙인가? 이거 아, 있구나 딱 김치 타이밍이었는데 김치 꼭 먹어 <웃음> 저는 이걸 끝까지 다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맛있죠아 나도 맛있었는데 숟가락것 아, 같은데 나 진짜 맛있다 아니, 너무 잘난 웬만하면 그냥 그만하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 아... <웃음> 나 언니 혀에 무슨 장치 붙어 있는... <웃음> 장치 붙어 있는 줄 알았대 너무 잘 먹어요 <웃음> 아 <아니, 웃음> 사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나 진짜 영혼을 가만 넣었어 <웃음> 심지어 언니가 걸린 거는 먹는 소리 때문에 걸린 게 아니야 세 개다. 뭐 하나는 뭐힘 해갖고 탁탁탁탁탁 거리는. 여유지 여유지. <맞아>, <웃음> 탁탁탁탁하다가 하고. 아난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진짜 너무 맛어 맛있... 준비해준 게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맛있죠. 여러분 이 언니 조용히 있으면은 봐봐요. 먼저 밥 먹고 <웃음> 밥 먹고 있을지도 밥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다! 구독과 종버튼 클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트럼 나올 것 같다 <웃음> <웃음> 어, 아 근데 난 너무 재밌다 내 스타일인데? 다음에도 준비해주세요 아 맞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녕 그리고 아, 다시 다시 자, 자! 어, 아바라! 네, 오늘 잘 먹어, 잘, 잘. <웃음>